안녕하세요. 팝도사의팝양앙입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 가지 좀 사보았는데요. 일단 멀티 충전 케이블이랑 이것만 지금 한세 번째 사는 것 같은데, 요거 요거랑 그 다음에 스튜디오 스튜디오 그 이어버즈 이어버즈랑 그 다음에 여기 오디오테크니카에서 나온 오디오테크니카에서 나온 그 헤드폰을 사보았습니다. 일단은 첫번째로 퀵차지 멀티충전기부터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건 세트로 구매했기때문에 세트로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가지가 지금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까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부터 까보면 어..뭔가 포장이 등등되는데 어차피 이건 개팔 생각이 없으니 그냥 막까도록 하죠 다른거는 약간 대팔레만 수 있기 때문에 좀안전썼겠는데 일단은 안에는 알로 알로 킥차지 일단은 알로 퀵차지퀵차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사용 설명서는 뭐 굳이 안 봐도 되니까 버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가분이 내놓고 그 외에는 케이블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들어가 있는데 케이블은 제가 세트로 구매했기 때문에 따로 개별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개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 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다가 들어갔지? 내가 이걸 구매한 기억이 있나? 아 스탠드구나 여기 스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드가 들어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여기다 스탠드에다가 끼워두고 여기에다가는 핸드폰을 이렇게 끼워둘 수 있는 요런식의 형태입니다. 이런식의 형태로 어.. 알림이 계속 오네요. 이런식의 형태로 어 상당히 어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두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요것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것도, 요것도 충전 그거네요. 요것도 요것도 요거 스탠드네요. 스탠드네요. 스탠드, 스탠드. 스탠드가 스탠드만 두개 들어가 있네요. 스탠드만 두개 들어가 있는데 스탠드 두 개까지 필요 없는데 일단은 요거는 옆쪽에 놔두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를 까보도록 하죠. 일단 수디어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내 칼이 어디 갔냐 일단 수디오내 까불도록 할텐데 칼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칼이~~ 일단 칼이 없는 관계로 가위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뜯도록 할텐데 일단은 일단 여기 가위로 뜨면 좀 힘들거든요 아니네? 그냥 손으로 뜯을 수도 있나 수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품 보증선인데 정품 보증선인데이게 없으면 조금 힘들어져요. 나중에 수리 받을 때. 요거는 필히 보관을 하도록 하시기 바라구요. 일 스튜디오 자체에는, 일 스튜디오는 스웨덴 회사인데, 스웨덴 회사인데, 제가 처음 접해본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일한번 사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블랙스품을구매했고요 여기 보시면 본체가 들어가 있고,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가죽건이 되어 있네요. 가죽건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모습 자체 전체적으로 처음 외관을 보면 일단은 처음 외관 자체는 마카롱이랑 비슷하네요.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LG 톰프리의 어, 좀큰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큰 버전 같고요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서려나 여기 안에는 여기 안에는 이어팁들과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될것 같고요. 그외에 밑에는 이것도 This has been too so big 디드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보증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보증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는 사용설명서인 것 같고요. 사용설명서가 꽤나 두껍네요. 꽤 두껍고 일단 이거는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하도록 하고, 일단 마지막으로 아, 보여드릴 거는 여기에 오디오테크니카에서 나온 헤드폰이죠. 헤드폰인데 예, 상당히 박스가 크네요. 역시 헤드폰답게 박스가 큽니다. 음. 일단 이쪽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용 설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제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는 스튜디오 여기. 스튜디오란다, 오디오 테크니카, 여기 로고가 또 칸이 박혀져 있습니다. 여기 오디오 테크니카 로고가 또 칸이 박혀져 있고요 블루투스가 되어 있다고 하고 하이레스 오디오 네, 된다고 하고요 일단 박스 자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이런 거 좋아요. 네, 오디오 테크니카. 이런 식으로 헤드폰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폰 자체는 상당히 어, 크네요. 어, 상당히 아니다. 좀 작은데? <웃음> 이거 예전에산 마스터 앤 다이나믹 거랑 비슷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마스터 앤 다이나믹 비슷한 크기인 것 같은데. 약간 크기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좀 적, 적지도 크지도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마이크로 USB 어, 5핀이네요. <웃음>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제품이라 조금,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그 밑에는, 어, 역시나 여러 가지 단자들과, 단자들과 USB, USB 5핀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기 제품 보증서나 설명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는 굳이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귀찮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고 어 요건 융인데 어 요건 융이네요 융이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있는 모습을 알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토스의 파비앙이었구요 추후에 제가 이제 리뷰는 나중에 올리도록 할건데 일단 그같은 경우에는 리뷰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밀린게 있기 때문에 요같은 경우에도 아마 리뷰가 한 3, 3 4주 뒤에 올라갈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만 여기까지 파토스의 파비앙이었구요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신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